이번에 마셔볼 제품은요 제로 탄산 음료들 중 탐스 제로 청포도 엔성유양과 밀키스 제로를 마셔보려고 합니다. 탐스 제로는 식용색소 청색제 1호 색소가 들어가서 그런지 색깔이 연두색빛이 반짝하게 납니다. 맛을 보니까 연한 청포도 맛이 나는데 성유 맛이 눈치 없게 나서 말 그대로 맛이 따로 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밀키스 제로는 기존의 밀키스처럼 색깔은 하얀 음료 색깔 그대로를 띄웁니다. 마셔보니까 이건 뭐 기존 밀키스 물을 희석해서 타 먹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나는 으악 스러 맛입니다. 그래서 제 결론은요? 개인적으로 제로 탄산음료들 중에서 가장 최악 둘입니다.